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자전거 영화 소개 영상은 사이클프로나 매니아적인 성향 보다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전거 이야기로 감동과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자전거 영화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들 역시 세계적인 이슈를 끌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시청자층도 광범위했던 4편의 네 대작입니다. 감동과 흥미가 폭발하는 영화들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땡큐 데디 땡큐데디는 장애인 아들과 철인 3종에 도전했던 팀 호이트부자의 감동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와 극중인물의 환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화 속 줄리앙의 실존 인물인 리 코티트는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를 함께 겪었던 중증장애인으로 혼자 움직이기는 커녕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딕 호이트가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할수 있게 특수컴퓨터를 제작했고 그 기계를 통한 아들의 첫 마디는 R 유 런이었죠 그렇게 둘의 도전은 8km 마라톤을 시작으로 철인 3종까지 이어지게 했는데요 도전 영상을 통해 전세계에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화된 것이 땡큐 대디인 거죠 극중에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해야만 하는 장애인 줄리앙은 망원경으로 바라본 바깥세상에서 달리고픈 욕망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 아이언맨 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에게 아빠랑 달리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아주 오래전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된그 순간부터 가족에게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거절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근성을 닮아 포기를 모르는 줄리안은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반항을 보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가족을 등한시했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 충분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시작된 아들과 아버지의 도전 준비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 명이 아닌 장애인을 더한 두 명을 위한 장비 준비와 훈련 강도를 이겨내야 했고 아이언맨 위원회의 출전 거부라는 우열곡절도 겪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 부자의 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마침내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2km에 도전함으로써 더없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영화로 직접 확인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들의 도전을 막을 수 없었을 거란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유례없던 도전으로 세상에 Yes, you can! 이라는 긍정의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하고 최초로 장애인 철인 3종 경기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실현시킨 장본인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다룬 영화인 만큼 감동이 아주 진하게 남습니다. 철인 삼종이 얼마나 극한 레이스 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던 감독의 의도에 따라 동원된 카메라 수와 편집된 각 경기 장면에서 주인공의 절실함도 느낄 수 있죠. 줄리안의 땡큐 데디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의미가 함축 돼 있는지 충분히 깨닫게 하는 극한의 현실 명작입니다. 프리미엄 러쉬 메신저, 즉 자전거 배달족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전거로 물건 배달하는 한 메신저가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요. 양복 입고 따분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일이 더 좋다는 주인공 와일리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타고 복잡한 뉴욕 도심을 누비는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와일리는 최고 속력 80km를 낼 정도로 자전거 실력이 월등하면서 제시간 안에 책임 배송을 완료하는 나름 프로다운 메신저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업무 수행 능력 때문에 떠안게 된 의문의 배송 봉투 의뢰인은 와일리의 동창이자 와일리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인 니마 와일리는 봉투성 물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고 5시 33분에 의뢰 장소를 떠나 7시까지 거리가 먼 차이나타운의 어느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타락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부패경찰 바비가 와일리가 배송하려는 봉투를 뺏기 위해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는 거죠 도로의 무법자처럼 과격하게 자신을 쫓는 이유를 알리 없는 와일리는 의뢰인을 통해 봉투 속 티켓의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의도적으로 배송지 마저 변경합니다 부패경찰 바비를 따돌리다 계획이 없던 사고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악화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여자친구와 동료들이 도움에 나서면서 더욱 긴박한 에피소드가 펼쳐지죠. 빼곡한 차량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도로라이딩 장면이 꽤나 흥미로운데요. 브레이크는 곧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와일리답게 웬만해선 멈추지 않는 위험천만한 질주가 긴장이 되면서도 사이다처럼 통쾌한 질주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드는 영화입니다. 퀵실버 이것 역시 메신저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로 시대적 배경은 80년대입니다. 주식 브로커로 등장하는 주인공 잭이 복잡한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 배달 부인 메신저를 택시 안에서 관찰하게 됨으로써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도로 상황을 개의치 않는 메신저와 그를 따라잡으려는 잭의 무원의 한판 승부로 시작되는 첫 부분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식 브로커로서 모든 재산을 잃은 잭이 자전거 메신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퀵실버의 삶이 전개됩니다.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동차 사이를 달리고 위험한 유혹도 거절하지 mm -hmm. 못하는 그들의 인생 그 속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right. 메신저로서의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잭은 다시 주식 브로커로 복귀하라는 대안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열악해 메신저 일을 선택한 동료들처럼 돈을 쫓겨 살지만 가족 같은 그들과의 소박한 행복과 자전거 위에서의 쾌감을 즐기는 게더 행복했기 때문이죠. 한편 돈을 벌어 하는 메신저 의 특성 을잘 아는 밀 매상 집 시는 메신저 를상 대로 위 험한 물건 을 전달 하 도록 설득 합니다. 그로 인해 한 동료 가 죽음 을 면치 못하 게되 지만 이를 도울 방법 은 고파요. 그리고 여성 메신저 의캐리를 설득 해위 험한 거래 로끌 어들인 집 시는 이 상황 에분노하는재 투와 동료 들을한 가지 끌어들 이게 되 는데요. 의리 로, 하 나가 된이들 간의 지난 우 정과 80년 대의 전형 적인 명예상, 그리고, 남 시의 시대적 배 경과 사건 을풀 어가 는 전개 과 정이, 다소 순수하지만 감성적으로 잘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메신저들의 전보 묘기입니다. 80년대임에도 현재의 스트릿 트라이얼 라이더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과시하며 아찔한 묘기를 펼치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듯 꽉 막힌 도로 위를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달리는 추격전과 가늠할 수 없는 속도감은 레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강렬한 스릴로 다가오는 영화 킥실버입니다. 와주다, 와주다. 와즈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최초의 영화감독 하이파 알맨 사우어가 만든 영화구요 자전거와 여성이라는 매개체가 한나라의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제재가 극심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보수주의 가 영화의 배경이죠. 주인공인 와즈다는 자유를 갈망하는 초등학생으로 등장합니다.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마냥 부러워보였던 어느 날 와즈다에게 자전거를 가져야겠다는 작은 목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숙하지 못하다 등의 이유로 어른들에게 박탈 당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이 보거나 듣는다는 이유로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치부하는 고립된 문화 자신의 의지보다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길 원하는 엄마의 안쓰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지만 순수한 와즈단은 여자가 왜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전거를 사기 위한 노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은 왕구점에 진열된 예쁜 자전거 한대 팔찌를 만들어 파는 소일거리로 푼돈을 모으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릴 코란 경전 퀴즈 대회의 상금 액수를 듣게 됩니다. 정확히 사고 싶은 자전거의 가격 입니다. 평소 팝송을 즐기지만 어쩔 수 없이 코란을 암송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 코란 퀴즈 게임기를 구매하는데 투자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자전거 구매에 대한 열망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영화는 와즈다처럼 귀엽고 발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잔잔한 이미지와 달리 촬영 뒷얘기는 매우 무시무시했던 걸로 유명하죠. 여성이 자전거를 탄다는 내용 때문에 영화 제작 단계부터 모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극보수파의 방해와 협박으로 촬영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간신히 개봉까지 마친 이후에는 처음으로 여성들도 자전거를 탈수 있게 영향력을 발휘한 시대적 변화에 활기찬 불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그저 자유를 향한 상징적인 매개체가 되고 간절히 얻기 위한 것을 갈망하며 표현한 모든 몸짓 명장면이 아닐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영화 네 편에서는 자전거는 탈 것의 개념을 넘어 국가적 변화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목표이며 생의 수단이고 인생의 전부가 되는 등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즐기는 자전거는 혹은 내가 즐기는 그 무언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영화 5 편과 이번에 소개한 영화 4편 중 보신 영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후기도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